그러면 여기 귤토리 밭이랑 삼정모를 이제 연주이장이담당하는 이제 건가? 그러겠습니다 삼덕 트레이딩 센터가 하나 남았는데 음, 아무래도 저 같은 어떤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보는 거는 어떨런지 면접일자는 다음 회차 때 로켓탄 모집은 누가 써놔서 몰래 <목소리> 내기로 경기 한번하시지요속해서이이장도는못하는 건가, 지금? <웃음> 계속 내 옆에서 제롱만 정아는못하시이 <웃음> 미친 이거 뭐야. 하시죠는 <웃음> 어, 아, 지금, <웃음> 어. 지금 어? 장사하고있는이거 장사 <웃음> <연비 밑으로 가. 웃음> 오늘 그 옮기죠. 안쪽으로. 에? 아, 감옥이요. 아, 그러시죠. 음, 그러시죠. 그리고 경찰서 하나 세우시죠. 대기 1번이 안 오기 때문에 2번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대 2번 분. 나2번 이번이요. 예, 네, 상자에 넣어 주세요.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이 가게 가격 좋아요? 가격 나쁘지 않은 가격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상점 여기밖에 없어서. 꼬우면 나가라 이거거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가격에 꼬우면 나는 자급자족할라 그러지. 그 자급자족해야 될거 같은데요. <웃음> 왜 가격 안 좋아? 왜 가격 나쁘지 않고? 아니 굴이 반 세트를 줬는데 돼지고기 열 대개 줬음. 아이보볼도 줬잖아. 그럼 금으로 준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굴만 하지 말고 그럼 리뷰를 남겨. 아 그래야겠다. 그래 <웃음> 그럼 불만 있으면 서리를 하세요. 아 그래야겠다. 아. 주문표를 우리... 이용해서 주문해달라고. 음식 없으신 분들은 제공해드립니다. 어 진짜로? 누가 음식 없으신 분들 제공해준다 줬어?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요. 음식 없으신 분들은 제공해드립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웃음> <웃음> 말이 안 돼. 아니, 전 저거 보고 왔는데요. 뭐라고? 어? 어, 뭐, 뭐, 뭐, 음식 무료였다고? 나불이열 그러면 밭세 뜯긴 거야 그냥? 아니야. 어. 아, 신고해야겠어. 야, 저 누가 저거 냈어 몰라. 신고할 것 같아. 어, 잠깐만요. 지금 사건입니까? 예예, 예. 하시죠. 경찰의 다리, 저거 오세요 저거 이거 케빈님이 적어놨지,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거 무고죄입니다. 지금 여기 사기죄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사기죄가 사기를 친다고요? 사기죄가 <웃음> 아, 아, 예, 그러니까 사기죄로 이제 체포를 왔습니다. 아, 예예. 예.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먹을 거를 무르로다 해서 왔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음식 그 주문표를 여기다 넣었더니 갑자기 뭘 넣으래요 뭘 넣어야 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불이 바세트를 넣었다요 네그래더니 예. 돼지고기 14개 주고 꺼지라 그랬어요 꺼지라 이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거아와 저거 짓말입니다 이거 저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예 형님 아까 전에 이제 그거 두 개를 넣어놓고 이제 아 요만큼 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맞게 줬을 뿐이에요 어 아까 이제 케빈님이 얘기하니까 아 그랬어요? 이래 놓고 그럼 무료로 그룰 무료 표지판도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표지판이 여기 있었는데 방금 떼셨어요 저분이 있었는데 뗐다는 겁니까? 네 아니 그거는 저희 가게 방침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 써 아니, 있었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예, 상점 주인분께서 받으신 돈은 돌려드리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만 없습니다. 예예. 예. 입술 삐죽 튀어나왔는데 방금. 왜냐면은 <웃음> 아, 그래도 뭐 사기 전에 들어가고 싶어?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당연하게 음식도 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예. 잠깐 떴다 방하는 만물성이 왔어요. 만물성이 검찰이랑 경찰들이 와서 들쑤시기 전에 언능 사가세요. 아니 저, 저 만물상 그런데요? 어 가봐. 다이아 내게 네 줬더니 학습장셨어 진짜로? 이 사람은 여기 또왜 있어? 검찰 양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어, 검찰은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세요. 아모이 다르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마이 오는 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예 예, 예, 사람은 예. 아, 이이이사 병철 씨야, 병철 씨. 사는 아, <웃음> 근데 학람단이를 어디서 사지없는사요은사기죄 <웃음> <웃음> 아니야, 저거? 사리면사기거이뭐람은이그람은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 당신을 불법 거래로 지금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저.. 저다 <저도. 웃음> 당신은 목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장 잡새나 도망쳐! <웃음> 거기서라! 거기서라! 도망쳐! <웃음> 이겼어 <웃음> 포켓몬배틀로 이긴 사람이 잘못한 걸로 합격 어? <웃음> 좋습니다 시장님 아, PVP 1밖에 없어요, 시장님. <웃음> 스포 김병철 씨 레벨 5. 받아라 이제 씩. 게다가 바일이구만. 물대포 샷! <웃음>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잠만 이 사람이 검찰 맞아 이거? <웃음> 아닙니다. 어, 자 우리 마을 검찰은 이렇게 옷을 이쁘게 움기고 오지 않는데. <웃음> 이쁘게 움기고 오지 않는다는 건 뭐죠? <웃음> 전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고. 아, 아우 속 시원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아이 아, <잠깐만. 웃음> 뭐야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어? 예예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된거지 아야 얘 예? 무슨 선이 있습니까 이거? 어... 여기 계신 김병철 씨 혹시 못 보셨어요? 아저 방금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있습니까 여기? 아 <웃음> 대놓고, 들고... <웃음> 대놓고 들고 있네. <웃음> 우리 마을에 혹시 건축 자재를 파는 가게는 없지 않습니까? 음... 뭔가 건축 자재 상점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게 나무를 캐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야, 청세치 어디 있어? 이리로 와 봐. <웃음> 아, 예. 예, 저그 그런 일을 시킬 줄 알고 미리 건축 자재를 모으러 나왔습니다. 어 오늘부터 너가 건축 사장이야. 알겠지? 예. 자재 사장이야. 자재 사장. 내가 알고 있기로 뭐 트레이너 뭐 모집한다는 뭐 글을 봤던 거 같은데 뭐안 하네? 예, 네, 오늘 삼덕 트레이닝 센터 하네.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스타 운영해야 되고요. 이제 몸 좋아야 됩니다. <웃음> 그래야 인기가 있거든요 트레이너들이 남자든 여자든 좀갑박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인스타에서 좀 먹어주거든요 맞지 맞지 빵댕이 큰 사람들을 음, 남자든 여자든 빵댕이 크고 갑박 크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반디 <웃음> 못하겠다야 내 빵댕이 네가 봤어? <웃음> 야호흡 <웃음> 진짜 막말로 내가 좀더풀였다 <웃음> 야, 야 체격이 있는데 네가 커야지. <웃음> <웃음> <그래서> 막말이를 했잖아. <웃음> 그래, 막말이를 <했다> 했잖아. <웃음> 아 막말로, 아 막말로를 막말로, 붙였네. 막말로, 막말로. 막말 인정. 카페에 이제 정리를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보면은 요거, 요거 링크 케이블이라고 해서 원래 교환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팬텀이 링크 케이블이라는 걸로 진화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려 튀긴 후렴과야 이게. 그래가지고 엔더 드래곤을 잡긴 잡아야겠어요. 엔더 시티로 가가지고 이걸 해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저 저 또한 엔더 드래곤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 엔더 시티로 가서 건날개 장사라고 싶기 때문에. 아 건날개를 구해오면 예, 아주 예. 편하지요. 잡는 거에 투자를 해주신 분들에게 예 저희가 이제 그렇죠 뭐 다이아라든지 무기라든지 투자를 좀 받아서 이게 장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아온 아이템에 대한 우선권을 좀 드립시다. 집 여기까지면 나 옆에 여기 조그맣게 짓게. 어 맞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좁고 높은 건물 알죠? 좁은데 한3층돼 가지고 막 거기 막 비좁은 땅사 가지고 왜? 어 협소주택 짓겠습니다. 협소주택 저는 Houston> 발음이 안 돼. 협소주택. 석소주택. 석소주택? 응. 석소주택. 석석무책? 석. 석무책? 어 석무책을 지을 겁니다. 자급자족하면서 하겠지. 편하게 갑니다. 나갔습니다 판매 완 아니 캐빈이 자네는 떡떡 어떻게 구했나 저도 개인 거래로 구했습니다 샀습니다 저도 뭐 잡아야 나오는징이참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아야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다신전 가면 구할 수 있는데 바다신전을 제가 전에 찾아놨어요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장님? 근데 뭐 이거 뭐 제보하면 뭐뭐 뭐 특진이라던가 뭐아 뭐 그럼 뭐 세금 감면 그런 것도 시켜주고 뭐 어? 그래요? 아 그러면 트레이너들 모으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구만 네 찾았구나 저번에 연비랑 가다가 찾으려던 늪지대나 얼음지대는 못찾고 바다신전을 찾았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면 아마 떡국떡이 있을텐데 이게 떡국떡이 지금 하나에 퀵볼 두개 되냐는 문의를 받을 정도로 이게 지금 네.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 떡국떡을 독점을 하면 되지 않나 이거? 그니까 이게 딱 독점만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킥볼두 개? 응. 음. 우리 지금 금금한 개에 킥볼두개 주고 있는데. 어? <웃음> 싸네? 어, 어, 어. 어쨌든 비싸게 팔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 그렇게 갖고 맞아. 저기 있다 저기, 저, 저, 저, 저, 저기 앞에 있잖아. 오오 어? 여기 왜 이렇게 배가 많지? 다들 떡어 들어왔네. <웃음> 아 이런 망했어요 <웃음> 아 이런 이런 나 벽에 가둬놨는데 나를 지금 <웃음> 어 시장님 시장님이 벽에 갇히셨다 아니 이런 나이 장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거 본 같은데 아 이상하다 이거 나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거 야 저기 마을 사람들 저켄타우로스저좀 짜와 <웃음> 아 그래 밀탱크 미안하다 <웃음> <웃음> 켄타우로스저좀 <젖은. 웃음> 시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 오, 소다! 어 소다! 어어 잠깐만 제가 가겠습니다 떡국떡 양산해버려야지 어 죽였다 엘더가디언 죽였다고? 어 와우 아니 뭐쟤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죽였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못 죽이나? 제 정말로 신사 시대에 태어났었어야 돼. 신사 시대. 신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젠틀맨 제네레이션 말고 응, 선사 시대. 선사 시대. 어. 오늘도 계속되는 연비의 입단수. <웃음> 어 찾았다. 가디언. 아니 지금 아직도 지금 저기 모르겠... 갇혀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신 겁니까? 그럼 이자식아안 싸우고 있겠니? <웃음> 이 자식이라뇨. 아 가겠습니다. 어 잡았다. 다 잡았어 세 마리? 두 마리. <웃음> 세 마리나 있어? 응. 음. 찾는다. <웃음> 아니 시장님 그래. 근데 그렇게 재능 있으시면은. 시장말고 검사해볼실생각 없으십니까? <웃음> 뭐, 싸움 잘한다고 검사면 아너 혹시 그 검사 말하는거니? <웃음> 칼살 쓰면 검사지 <웃음> 뭐롤로노아 조로는 뭐 그러면 검찰총장이냐? 아 그럼요 모르셨어요? 우리 총장님을 그냥 망보러면 어떻게 해요? 망보러면 어떻게 요 정말 아래 없기도 송구하 힘이 제 신이시여 <웃음>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나왔다리아 시장님 덕분에 아주 사업준비 잘하고있습니다 내려와서 안잡아? 다잡았다 <웃음> 아 다잡으셨나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예 너는 가서 건축자리 상점할준비해 <웃음> 저 여기 왔는데요? <웃음> 저 여기 왔어요 뭐하나 지금 돈을 많이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떡국떡 서무에 있습니다. 일단 학습 장치 다섯 개부터 가져오게. 아, 아, 어차피 제가 지옥에 가는 길이었으니까 예, 만들어 올게요. 어, 나 뭐야? 방향 잘못 잡았나 이거? 뭐지? 나 방향 잘못 잡았나 봐. 엉뚱한 데로 왔다. 어, 이런 초원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다고? 어라라, 어라라. 게다가그 TP 건어는 시장한테 있지 않나? 이피는그 누구도 못 쓰죠. 맞습니다. 음, 나 빼고 검사 빼고. 그렇지. 저 프리즈마린 스무 개 있는데. 나터트다있다 <웃음> 에헤이 조졌네 이거. 스즈메가 <웃음> 금방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에헤이 조졌네 이거. <웃음> 무사 안 닫혀가지고 에헤이 조졌네 에이, 이거. 이거. 조졌네 이거 문안 닫히네 에헤이 <웃음> 딱 경첩이 걸리는 거야 닫히다가 에헤이 조졌네 <웃음> 이거 <웃음> 에이, 구리스질 좀좀 좀 잘하라니까 그 아유 잘... 경첩이 안 닫히네 조졌네 어 케빈이다 어? 어어어 어, 어, 연비다 케빈님 어, 케빈님 응. 학습장치 우리한테 파는 것도 아 아니 뭐 그럴수도 있지 내가 납품해줄 수 있지 지옥을 잠깐 또 다녀와야 되니까 는 지옥엔 왜? 저기 재료해와야 돼 아이엔트 처음 본다 그죠? 레벨 24라서 많이 오를거야 레벨 케빈님 어, 예거기 예쁜 애들 있으면 연락주세요 지옥에? 지옥에 사는 애들 중에서도 예쁜 애가 있을 수 있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한세 마리 만났거든 지금까지. 근데 딱 봐도 여긴 아니야, 연비. <웃음> 그냥 딱 봐도 여긴 아니야. <웃음> 아, 이상하다. 그, 그 지옥에 있는 언니들은 되게 예쁘던데. 아그 언니들이랑 달라. 그 서큐버스 뭐 이런 언니들이랑 좀 달라. 아 그래? 음, 음. 어 EV다. 이브. 오. 실래요 여기 메시지 여기 데 <웃음> <웃음>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 근데 더럽게 멀다고 들었는데 저기. 어 그래도 한 2천 칸참 밖에 안납니다 2천 칸이요? 이런 렉의 주범 저 녀석을 <웃음> 구속해야 됩니다. TP 한번만 시켜주세요. 구속 당하고 싶어? 아니. <웃음> 어, 아 이거 렉의 주범은 반응 안 하고. <웃음> <웃음> TP 콘 누가 사면 사, 살면 안 돼? TP 콘? 티비퀀, 티비퀀, 티비퀀. 연비의 입단속, 아래 없기도 송구한 <웃음> 히미즈의 신시여 머나먼 선조의 보양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혀와 입술이여 경외하고 경외하오며 삼과 담으로 드리옵니다. 담으로 <웃음> 드린다니. 오, 나 뚜벅초 잡았어. 연비 뚜벅초는 절 뚝거린다면서.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절뚝초라는 절투초 소문이 있던데 우리 트레이닝 센터 요거 해 뜨면은 면접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학습장치를 만들 것이고요 우리 트레이너가 되신 분들에게는 특전 학습장치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공함 그러고 나온 다음에 우리 쪽으로 다시 들어와 아니지 나갈 땐 다시 뱉어야지. 어어 <웃음> 어.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 할때쓸수 있는 학습 장치. 여기 지금 로켓단이랑 투석 때도 되냐는데 로켓단 발견한 거 같은데 검사일 하시는거 같아요. 로켓단이야? <웃음> 근데 진짜로 로켓단 모집해서 지금 뭐 활동 계획이 있는 거야? 누가 지금 음모 꾸미고 있긴 해? 말하지 않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듀얼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삼성 시티니까 좀 레벨을 좀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검사님도? 저요? 예, 저는 스펙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스펙업. 다이아 칼이에요. 아니 그게 그그 <웃음> 그 검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웃음> 아 이거 아니요? 에그 검사가 그 검사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걸 꿈을 꿨다고. 어그그 그 저기 다섯 살 때부터 검사셨다는 하건 들었는데 피아노 치셨나요? <웃음> <웃음> 야생 연번이다, 야생 연번이. 나얘 잡아야 돼. 오 연번이 대박. 아 스포벌로. 언니번이언니번이 당근 당근. 와 똑같이 생각했어. 약간 뭐지 이거? 오 됐다. 와우! 오, 대박 어? 아 뭐..뭐야 세번 야 세번 울렸잖아! 얘 지들 맘대로임 힝! 어. 속았지! 응아 세번 울렸는데 분명히? 됐다! 워호! 염번이 염번에! 아 근데 저것도 부럽다 바로 진화 레비풋 예스야 레벨 30짜리를 잡았어 심지어 개굴 반창보다 더 높아 그냥 잡자마자 진화 동시에 에이스 교체 뭐야 이거 야 오픈런이다 야 삼덕 트레이닝 센터 앞에 와봐 야 이거 간이 대회 한번 열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 그 생각하시는 그 운동 트레이닝 트레이너를 뽑는 거기가 아니에요 드디님 예? 저 가빠 있어요 <웃음> 가빠가 <웃음>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그 가빠가 그 가빠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지금 다이아검이랑 방패 들고 싸우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예? 여기 아니에요? 어,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 포켓몬으로 어디로 가서. 가야 돼요? 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 글래디에이터 예뭐 글래디에이터 뭐 콜로세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웃음> 젠장이로